뭐야? <웃음> 봤어?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나았다 <웃음> <웃음> 예,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죠 형들? 사랑해요 형들 일단 뭐 잭슨은 캐논 변하면 되거든요 사실 캐논 외에는 그렇게 막 빡센 양 없어요 팀 밖에 없어 룬은 일단 정복자, 승전보, 전설 민첩함, 최후의 저항, 그리고 영감의 비스킷에다가 시간의 공물약 듭니다 이거 근데 잭슨은 시간의 공물약을 무조건 들어야 돼 비스킷에 비스, 이렇게 마법 신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 시엠물 없으면 나 다가가면서 때리기가 진짜 개빡세거든 그러니까 때리면서 다가간 챔프인데 그게 너무 빡세죠 공속 이건 이건 공격력이랑 공속은 취향이고 나 근데 공속 되게 좋아해 잭스 스킨? SKT T1 잭스 이게 제일 좋아 이거 메카 삼국 잭스는 절대 쓰지 말고 시네 지팡이 잭스나 SKT T1 잭스가 제일 좋은데 얘는 한정판이라 시네 지팡이 쓰세요 메카 삼국 잭스는 펑타 모션이 달라가지고 존나 하기 빡셀거야 부패 보통 스타트해요 왜냐면 CM을 갔기 때문에 부패 스타트하고 처음에 보통 이제 이 e 많이 찍지, 근데 이 e 말고 큐 찍는 때가 있는데 상대가 원거리여 가지고 내가 파밍을 할때 견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냥 큐 찍고 패먹으면서 즐겨 빡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e 찍어요. 탱꿀형 타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스택 쌓이면 존나 패는 거야 그냥 존나 패 그냥 시바 그냥 스택 이거 8스택 유지하고 어? 8스택 유지하고 이댁 찍으면 또이댁 견제해주고 또 상대보다 레벨 먼저 찍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슬로우 부시 어? 괜찮아 저거 어차피 상관없어 잭스는 바텀 망해도 잭스가 크면 이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대 평타 칠 쯤에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또 스택 채워놓고. 다이브 되거든? 다이브 할 때는 얘는 무조건 거리부터 좁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가 이제 철칠 원래 이제 풀쓸 쯤에 Q로 따라가는 건데 안, 안 날아가서 그냥 다시 라인전 오면은 해주고, 그니까 얘는 Q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거리 상대로는 거리를 좁힌 다음에 Q로 나오거나 아니면 따, 따라가거나 하는 거거든. 어, 이걸 도니까 Q 아 개꿀 근데 얘는 어차피 용랩부터 센 거라 사실 저렙 때좀 죽어도 용랩 넣으면 이게거든. 아까운데? 얘는 코어를 진짜 잘 뽑는 게 중요해서 진짜 돈을 많이 먹어야 돼. 스포 나올 때까지. 스포나 몰락 같은 1 코어가 나오고서부터 엄청 센 챔프라. 그때까지 그냥 돈을 많이 먹어야 돼. 소환사가 다 뭐야 어디 가는 데시 연결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 오케이! 저기 개꿀 응? 어서오세요? 이거 뭐 잡고 나가면 되죠? 개꿀이죠? 아난 키워서 먹는 편이야 몰락검 이 이제 1코어 이거 하나 뜬 순간부터는 거의, 이제, 이 세상 딜이 아니지. 딜 보시면 그냥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그냥 개사기 챔이야. 와, 데미지 봐봐. 봤어? 데미지? 두 대, 두대 때린 거거든, 두 대. 평타? 지금 어? 아! 와, 이거 승장구 박았으 살았는데, 아깝다. 그 다음에 바로 스포 올리면 되거든? 스포에 3코어 스테라. 이거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돈 털고 볼배 비운 동안 지금 워낙 세가지고 그냥 볼배 지나가는 길에 만나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지나가는 길에 만나면 뒤지는 거야. 존나 했어 지금. 여기 이제 바로 투퍼 하위템 뭐 심심하면 이렇게 정글도 털고요또 도주기가 워낙 좋아서 정글 털다가 걸려도 그냥 도망가면 돼요 와드큐하면 병나으면 어차피 못따라오고 애들 그중에 꼭 따라오는 애들 있어 한명씩 그런 애들 그냥 역으로 잡으면 돼 아, 저렇게 이제 상대가 버틴다 여기 탈각이나뭐 로밍각 보다가 딱 없다 싶으면 아왜 몇명이냐 나주라 나주라 나주라 나이스나이스나주나이 나주라 나주라 나주라 나, 주라, 나, 주라, 나 주라. 나이스. 나이스. 에이, 망이지 몇번하면 막 사람 죽어나가고 그냥 어? 보통 다들 W 다음에 Q선만 하는데 난 W 다음에 E 찍거든? 그래야 한타때 계속 돌아가 E가 그러니까 E가 풀이었는데또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할수 있어서 여기 봐봐 보여? 데미 봤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굴려, 굴려. 네. 일로 와. 아. 까비. 땀, 파, 맘, 침, 땀. 잡아주면 이제 트포 나오는 순간. 이거 그냥 바텀 달리잖아요? 그럼 진짜 서렌 나와요, 이제. 이제 징크스가 이 잭스템 보는 순간. 그냥 서렌 나와, 막. 음. 어벌레탈간다얘들아 몰라 난. 화이팅. 얘는 어차피 저렇게 한타할때 굳이 참이 안해도 돼. 어차피 포탄 미는 게 엄청 빨라서, 그 손에 봐도 포탄 미는 걸로 메울 수가 있어. 아, 저기서 만약 에 이럴 어가 아, 이렇게 반반만 나도 이거 미드 이차 나왔거든. 그 미션 먹어주고. 다시 이제 또 사이드가 사이드 또 먹고 한 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다털어가 털어 그냥. 협곡에 있는 모든 게다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미세. 됐어. 그 다음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큐한 다음에 몰라, 빨면 돼. 몰라. 데미좀 봐봐. 데미지 봐봐. 와. 이체 챔프냐? 진짜 개사기예요 지금 그냥 꿀빠세요 이거 그냥 말이 안 돼요 이 챔프는 그냥 진짜 말이 안 돼요 이 챔프 지금